시뮬레이터를 만들었으면 이 정도 디테일은 있어야 된다고 봐. 그고 나도 재밌어. 레이더. 살려줘, 엄마, 아빠! 아빠, 아들 죽어요. 오야. 오야. 짠. 모델빌더라는 프라모델을 조립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게임 입니다 스팀에서 지금 출시된지 얼마 안된 최신작 시뮬레이터 게임인데 제가 보니까 아 프라모델을 시뮬로? 이렇게 조립하는 게임은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가지 시뮬레이터 게임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참신하고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라기보다 우리 장작군이 선물해주셨어요 전이 게임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장작군 커리어 모드로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업데이트를 통해서 프라모델이 계속 그 추가가 되더라고요 한번 구매해놓으면은 여러가지 프라모델을 확 작업을 할수 있겠죠 네가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난 없을거야 나처럼 창작의 힘에 매료됐던 사람은 너밖에 없었어 어, 한글화도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한글 정발입니다 작업장을 너에게 주는 이유도 그 때문이지 도구랑 전시할 모델을 위한 공간은 충분히 있지만 너에게 할아버지 박물관이라는 집을 주고 싶진 않았다 작업장에 다시 도, 생기가 돌았으면 좋겠구나 도와주렴면내 마지막 부탁이다 스탠 할아버지 이, 이 줄바꿈이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할아버지 이것만 봤을 땐 그냥 알아, 아버지인데 갑자기 늙죠? 이한 글자 때문에? 그래픽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지금은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막 살펴보지 않고, 일단 하라는 대로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살짝 드득거리네요. 가봅시다. 어, 이제 좀 매끄럽네요. 요 컴퓨터가 한 개에 부딪힌 느낌이야. 아, 요즘 게임들이 왜 이렇게 다 고사형인지 모르겠어. 이용 가능한 모든 프로젝트의 목록. 튜토리얼 프로젝트, 나의 첫 모델 우오, 프라모델 박스 일본어로 적혀있네요 일본산 전투기인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 아주 좋아요 포장지까지 보여주는 현재 선택한 모델 키트의 모든 정보를 보여줍니다 와, 이게 진짜 디테일이 쩌네요 스피파이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왕립 공군이상 글씨가 엄청 좁쌀만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진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작업을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런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게 진짜 좋네요. 레벨도 나오네. <웃음> 7단계면 그럼 프라모델 엄청 어려운 건가 봐. 이걸 눌러서... 오... 오... 아, 근데 좀... 조금 아쉽네. 이게... 박스를 뜯는 것까지 내가 이렇게 커터칼을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싹 옆으로 끊는 그 연출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자동으로 돼버리네 아 아쉽다 다음 페이지 이게 사용 그 조립 방법 안내서인 것 같아요 이 버튼을 눌러 매뉴얼을 우측 하단으로 최소화하세요 프로젝트 매뉴얼은 모델 조립에 유용한 정보를 보여주며 때로는 도색 가이드를 포함합니다 자 이게 청사진인 것 같고, 좌클릭을 눌러서 부품을 자꾸 더블클릭해서 가져가세요. 오... 절단용 칼... 그걸로... 어떻게 하라고... 자동 절단을 체크하면 안 되겠지. 이도으로 부품과 런너의 연결부위를 클릭하고 스마이프에서 절단하세요. 오... 포장지는 내가 뜯을 수 없어도, 드륵드륵 드륵 탁! 이게 아니라 그냥 틱하고 사라지네? 아, 좀 아쉽네.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슬라이드 할수 있네. 클릭하고 하면은, 요렇게, 이렇게 잔상이 남아요 이걸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그냥 클릭한다고 탁! 잘리는 게 아니라, 요렇게. 어, 어,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샤아. 샤아. 슈바드바! 어. 이제 이 부품을, 여기다 이렇게 두고. 아이고, 인터페이스 복잡한 거 봐라. 이게 뭐여? 요 오케이. 해봅시다. 어, 이런 느낌이구나. 아우, 이건 감도 왜 이렇게 느려요? 잠깐만요. 튜토리얼 프로젝트 다시. 오, 포장지가 뜯어져 있던 거를 다시 꺼내는 이 느낌. 아주 좋습니다. 감더 올려야 겠는데 잠시만요. 현재자님 고생 좀 해주세요. 어, 이제 좀 괜찮아졌다. 그죠? 자, 1번. 그니까 이거랑 그죠. 이거 맞죠? 이거랑 이거... 아, 뭐야? 잠깐만 저걸 꺼내면 이게 들어가면 어떡 해? 이렇게... 아... 이렇게... 음... 다음 장 봅시다 이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no. 이 부품을 연결할 올바른 위치를 찾으래요 이렇게 이게 부품이 이게 위니까 이걸 먼저 두고 그 위에 이걸 올려야 되네 안그럼 안맞아요 좋아요 다른 날개 부분 여기에다가 계속 왜 안올려지니 연결 막힘 위치를 수정하세요 아 연결 부위가 안보이면 이게 안되네 이렇게 해서 이쪽이 보이게끔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두면은 됐다 됐지 그 다음에 이거를 돌려서 꼬리 부분 요렇게 삽입 그리고 엉덩이 요거겠죠? 왜 안들어가? 어떻게 꽂아 뭐지? 뒤집어서 가야되나? 뒤집어서 이렇게? 아 자, 이제 프로펠러 앞에다가 꽂아주고 목덜미 이렇게 꽂아주고 벌써 거의 다 만들었네 역시 난이도 일자리 이지 이지 바퀴 오 반대쪽 음짠 여기를 클릭하면 현재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점수 패널로 이동합니다. 수가 있어? 완벽해요. 잘못 조립할 수도 있나 본데? 이게 별점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오케이, 뒤로 가고. 작업대에서 나가세요. 진열대로 가세요. 와, 역시 프라모델은 자랑이죠. 어, 진열대. 가지고. 뭐야, 조금해. 완전 조금해. 도색은 아직 안 하나봐요. 튜토리얼이라서. 와 근데 실제로 프라모델 만들 때 작업대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아 이건 완전 프로 수준인가? 와 장난 아니네 튜토리얼 프로젝트 드워프 해머 미니어처 오 내가 직접 자를 수는 없지만 이거 포장지 뜯는 것도 되게 디테일하다 아 이건 이제 채색인가 봐요 매뉴얼에 페이지를 넘겨 도색 가이드를 보세요 표시를 클릭해서, 현재 도구와 파라미터를 매뉴얼이 권장하는대로 변경하세요. 이 도구로 부품 전체를 한 번에 도색하세요. 이렇게 손을 하란 말이지. 도색은 생각보다 정교하진 않네. 이렇게 다음 페이지. 도구의 첫 번째 값 증가 감소. 뭔 소리야, 이게? 필수적인 스프레이 도구, 페인트를 매끄럽게 펴 바릅니다. 에? 와, 이거 엄청 확대되네. 정교한 작업. 어, 개떡같이 됐는데요? 아, 마음에 안 드는데, 페인트가. <웃음> 손톱 칠해야 돼? 된 거야? 뭐..뭐가 다른데? 망치와 드워프를 연결하세요 오메 큰거! 축소축소 아이 참 아이 참 이거 어떻게 연결해? 자 이쪽 됐지? 어 손만 간단하게 도색을 했네요 이게 완벽하다고? 아 뭐야 도색이 모자라네 아 망치 반대편 보석을 내가 다 일부러 안 칠했거든요. 그랬더니, 아, 이게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너무 조금매 엄청 어렵고 웅장하고 커다란 프라모델 만들고 싶다. 컴퓨터를 사용하세요? 이건 뭐지? 메일 어플리케이션. 초보자용 모델 제작대회. 초보자용 대회가 시작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현금 보상. 1등이 50달러. 대회 모델을 완성하세요. 모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데카를 사용하세요. 작업대로 가세요. 아, 나 대회장을 따로 가야 되는 건줄 알았는데, 바로 이렇게 대회 물품이 온 거예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이제 난이도가 2에요? 키트에 포함. 이, 이게 뭐지? 얘들아, 나 조금 무서워. 야, 그래도 레벨 2인데, 도색은 되어 있겠지, 기본적으로. 설마 새하얀 걸 주겠어? 헐레쉬! 이 야. 아, 근데 칠하는 것 쯤이야. 어, 도색으로 와서. 아, 이렇게 그냥 바로 하면 되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이게 의자. 이게 엔진 쪽. 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를. 오, 광택제네요, 이건. 광택이 있는 색이네. 헤어, 멋있다. 그리고 또 타이어를. 아 타이어 지금이 더 멋있는데? 힝. 고무 재질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무광으로 채색을 하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합체. 짠. Yes, baby. 아, 엄청 정교해가지고 막 하나하나 컨트롤 할 필요는 없지만 나름 정교하고 지루하지 않게끔. 게임성도 잘 살린 이 절차를 가르쳐주는 안내서가 되게 잘 돼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복잡해서 힘들었는데 하다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지금 해보자 오이 조그만 액세서리들 도색하고 이 밑에도 이렇게 칠해주고 똑! 같아 자체를 옮기려면 마우스 휠을 누르고 움직이면 되는데 개 느려요. 아, 아, 내, 내, 내, 내, 내, 내, 내, 내, 지금 무슨 짓을 뭐야? 됐다. 아우, 아우. 뭔 소리지? 아우 내려. 이렇게 닫혀졌다. 프라모델 하는 사람으로서 좀 불편하네요. 칠하는 감각과 딸깍 소리. 아, 그러네. 도색도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마우스로 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난이도가 오라, 올라가지 않아? 빵당이 이건 뭐지? 에? 뭐야 이거 회전 어? 와 이렇게? 맞아 요어 무서워 망치면 어떡해 정확하게 딱 정중앙선에 멋있게 실여진거 맞아? 다들 봐들. 촥. 완벽해. 쪽에서 여기다가 됐어. 반대편도 해야 돼. 촥. 됐어. 이제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 줘요. 어. 근데 이게 레벨 2라고. 이 맞아? 안하요 여러분. 이 씨. 응. 지금 나는 거 같아. 오, 진짜 차 같아. 멋있다. 끝났나 아니, 또 뭐야? 아니, 부품이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저 위쪽에다 이렇게 달아주고, 앞에 범퍼도 그,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차에 이거 달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운전자가 엄청 위험해지는거? 이게 원래 사고가 앞에 를딱 박으면은 여기 앞에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충격이 완화돼야 되는데 이걸 박아놓으면은 차는 안전한데 사람이 박살나요 야, 여러분들은 이런 튜닝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뭐야 엔진통이 있네? 자 도색하고 뭐 어디다 붙이라는거야 이걸 어? 이쯤인것 같은데? 여기네! 딱 여기네 그죠? 위치 딱 여기잖아 지금 여기 엉덩이 구멍 딱 정중앙 미쳤다 지금 제대로 된 위치를 찾았다 이건 또 뭐야? 무슨 매드맥스야? 아 매드맥스 차량인가봐 애초에 어 그게 맞는 듯 못을 하나하나 클릭했으면은 이 게임 때려쳤을 것 같은데 안그래도 지금 도색 빡세잖아요 어.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타협점을 찾은 것 같아요 전 마음에 들어요 왼쪽으로 이 정도 미칠 듯한 디테일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이건 게임이잖아 그지 어느 정도 타협점이 있어야 된다고 자, 위쪽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오 멋있어 멋있어 엉덩이 쪽에다가 아나 모델 작업 완료 이게 튜토리얼이라고 끄자 아, 완벽해. 조립, 도색, 전부 다 별점 5 점. 훌륭. 컴퓨터를 열고 대회 보상을 받으세요. 당연히 1위겠죠? 대회에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모델 제작이라는 여정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U 99 점. 와우. 1등. 경험치도 있네. 웬 경험치? 이게 레벨을 쌓아서 뭐가 좋아지는데? 받기 50. 달라. 잠시만요 야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6만원이라고? 맞아? <웃음> 그래 뭐 소규모 대회일 수 있지 그 다음에 메일이 왔군요 천 의뢰물 의뢰가 들어왔어. 탱크 모델이 필요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완성되어야 하며 의뢰자가 역사 덕후이므로 높은 수준의 철저한 고증이 필요합니다. 역시 프라모델은 디테일이죠. 와 대회 대회에서 6만 원 벌었는데 의뢰가 10만 원이야. 만족스러운 결과에 대한 대가가 상금 1등이랑 똑같네. 좋아요. 상점 앱을 여세요. 도구를 선택하세요 드라이 브러싱 도구 티모달라 뭐 돌출될 표면을 강조하기 위한 디테일링 기법 어우 뭐지 이게? 페인트를 선택하세요 아니 제작때 그렇게 많은 페인트가 있는데 아직도 모자라? 초콜렛 설마 아직도 튜토리얼인건 아니죠? 첫 의뢰물 어, 이, 이제 본편이네 그림만 보니까 약간 느낌이 싸거든요. 어. 그렇구나. 이까지만 할까? <웃음> 아니야. 아직 아직 괜찮아. 아직 쉬어. 어. 아직 쉬어. 할 만해. 뭐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지도 않았어나 그죠? 아이, 도색이 돼 있네. 아, 도색이 돼 있네. 이지 네, 꼬꼬. 네, 네. 설마 끝났어? 아니네. 이제 도색해야 되네. 브러, 드라이 브러싱 도구. 돌출된 표면을 강조하기 위한 디테일링 기법. 에? 뭐라고요 이거? 오, 이걸 이렇게. 오,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돌출된 것처럼 보여! 어, 이게 프라모델의 힘인가? 먹선 넣을 때 진짜 짜증 개 많이 난다고? 아, 먹선이 번져서? 원래 이렇게 깔끔하게 안된다 이거지 게임이랑 실전이랑 어떻게 같겠습니까? 이정도면 만족해야지 왜 잘되는데 불편해? <웃음> 어? 내가 망하는 꼴을 봐야겠어? 잔인한 녀석들 아이 충분히 고통스러워지금 안그래도 많이, 많이 손간단 말이야 자 됐어 된거 맞아? 이것만 칠하면 되는거 맞지? 오케이 자 이제 문양을 붙여야돼요 어, 어디다가 붙여야돼? 이쪽이 아닌데? 앞쪽? 이쪽 옆면에 살포시. 됐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예쁘게 살짝 틀어진 것 같다고? 괜찮아. 이게, 이게 현실 고증이야. 원래 완벽하게 붙일 수 없잖아. 원래, 원래 살짝 삐뚤어져 있다고. 대충해! 으, <웃음> 야. <웃음> <웃음> <웃음> 좋아. 프로젝트 종료! Yes, baby. <웃음> 과연. 짜잔! 어! 뭐야 도색이! 도색이 모자르다고? 나 되게 열심히 칠했는데? 속상하네 의뢰, 의뢰인이 돈을 좀덜 주려나? 1 0 100달러 줬네 만족스러운 결과에 대한 대가가 50달러인데 50달러를 더 주진 않았네요 마지막 스티커의 위치가 틀렸다고? 아! 조이와의 만남 뭐야 이거? 선택지가 있어! 전 당신의 할아버지가 소년과 함께 일했던 동료입니다 그의 학생이자 어시스턴트였고 그분과 일하며 이 직업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태권도 키드같은 상황이었죠 그게 뭔데? 보술이 아니라 소품이나 모델이긴 하지만요 할아버지께서는 때가 되면 당신에게 자신의 작품을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할아버지의 작업장에 자리를 잡았으니 지금 전해줘도 괜찮겠죠. 6명의 화난 고고학자들을 봤다면 이 모델이 보면 마음에 들 거예요. 그냥 작업장에 모델을 남겨놓지 않았던 이유를 아세요? 왜 작업장에 남겨놓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엉뚱한 면이 있으셨죠. 칭찬이에요. 용 모델을 여러 개 만드셨는데 와 나중에 나도 용 작업할 수 있으려나? 그게 첫 번째 작품이더라고요 오리엔탈 드래곤을 여세요. 어 이제 이제 택배를 받았어요. 오. 우와. 야, 택배 포장은 이렇게 또 따로 있네. 아, 디테일. 오, oh, yes, babe. 미친. 쪽지. 네가 사무실에 앉아 있든 꿈을 쫓든, 네가 하게 될 대부분의 일은 지루할 거다. 내가 스모크 앤 미러스에서 이럴 때 나는 용 조각상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았어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했지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란 걸 알았지 내 자신을 믿어야 했어 지금 네 앞에 있는 조각상을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단다 재밌었지만 어렵기도 했지 그때 동일한 조각상 두 개를 더 만들어야 했어 하나라도 망가지는 걸 대비해서 말이야 실제로 망가졌지 와이 조각상이 원본이야 만들어진 방식과 숨겨진 스토리가 있는 특별한 조각이지 물론 지금 보면 더잘 만들 수 있었지 하지만 그 오게티가 작품을 특별하고 유일하게 만드는 거야 <웃음> 이것이 명인인가... 일단 안반 도색 하고 왜 도색이 안 되죠? 하라고 여기에다가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지? 이거 하나하나 다 칠하라고요? 이렇게? 맞아 이거? 와...다 칠해야 돼 <웃음> 음... 재밌어 너무 좋아 브라모델 만드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브라 모델이 얼마나 고된 작업인 건지 느끼게 해주는 게임이네요. 이거 진짜 이렇게 일일이다 디테일을 위해서 이렇게 막 칠해요? 섬세하게? 이거는 지금 게임이니까 그냥 이렇게 마우스 문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지. 이거 현실이었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다 칠했다. 워싱 도구. 오목하고 갈라진 틈의 깊이를 강조하기 위한 디테일링 기법. 그런 거 가르쳐 주지 말라고. 아, 형! <웃음> 아, 아또 칠해야 돼. 아무튼 둘리에 나오는 또치도 아니고 <웃음> 죄송합니다. 아, 나 손목 나갈 것 같아, 지금. 아, 아 형. 아니, 이렇게 마우스로 긁기만 해도 손목이 나갈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 칠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실제였으면 제작기간 한한달 걸리지 않았을까? 이거 칠하는 데만 좋게 일주일 걸릴 것 같은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오야 근데 훨씬 멋있어지긴 했다 재래. 와 뭐야 이거 중간 부분이네 황금용이군요 가시 부분 돌도 다시 칠해주고 잠시만요 <웃음> 설마 브러시젤또 해야돼요? 아, 진짜 선 넘네 이거 이, 이, 이 등줄기 부분을 다 칠해야되는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웃음> 아 이게 다른 곳도 칠해지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정해진 구역만 칠해지는 건지 여기도 칠해지는 건지 아 칠해져! 잣 됐어 아왜 이런 걸 사서 고생하고 있지? 야 이거 청소보다 더 빡센데? 야 파워워시도 이거보단 덜 걸리겠다. 아 되게 뭔가 지저분하게 칠해지는 것 같다? 나는 그냥 방송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웃음> 트라모델로 돈벌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는데,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 만들다가. 이거, 선물해준 장작 누구였지? 찾아가서 죽일까? <웃음> 와, 이거 하고 있으면 눈도 엄청 침침해지고, 막, 손목도 안 좋아지고, 그럴 것 같은데. 트라모델 만드시는 분들 정말 존경하긴 합니다만, 건강 잘 챙기면서 하세요. 건강 잃으면, 큰일 난다.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게임. 방향키 고장, 에러우키 에러 오른쪽 위에 링크를 첨부해드릴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홍보를 언제까지 해? 아 언제까지해!!! 와, 맞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좀더 빠르게 되는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 할아버지는 이걸 세개다 만들었대 제정신이 아니야 여긴 다 미쳤어 후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에? 뭐야 이거? 에? 어? 지금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혹시 이제 천원을 보내려고 했다가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팔꿈치로 살짝 미끄러지면서 키패드에 있는 0번을 꾹 눌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엔터를 눌러가지고 막 전송이 됐다거나 어? 와.. 정신을 못차리겠네 요즘에 메일로도 되게 고맙다는 편지를 많이 받거든요 방송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후원도 이렇게 잘 해주시고 하니까 아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정말 그냥 감사하다는 말 밖에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런거에 치트키가 없는거야 아니 내가 분명히 아까는 프라모델 그거 도색하면서 아 일일이 칠 안해도 돼서 너무 좋다 어이 타협을 잘봤네 분명히 그렇게 내가 얘기했잖아. 야, 그거 돌려 까지도 않았다. 그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일일이 다도색을 하고 있다고? 이...이제 한 50% 했냐? 와, 그래도 많이 했네. 어... 많이 했어. 나...나름 노력했어. 이이이제진짜 이제 절반 했다. 절반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나네. 이게 미치겠네. 빨리 대충하고 끝내고 싶은데, 나도 워낙 완벽주의자다 보니까... 아, 랄랄랄랄랄랄 시간대우기 좋은 게임이라고? 이거 할 시간에 돈파나래! 근데 플림 영상도 이렇게 꼼꼼히 할 거를 상상하니까 너무 멋있네요 나꼬딱지파면서 그냥 대충 보고 아이 맘에 안드는데 알아서 수정해와 이러는데? 물음표 물음표? 아 근데 야 잠깐만 아 내가 좀 장난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거 실제로 믿는 사람 없죠? <웃음> 아 이러다가 또 논란 생긴다고 말을 조심해야 돼 농담도 이씨 너네 믿었냐? 자식들 평소에 나를 어떤 이미지로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언제까지예요 이거 아 나의 손절이요 죽여줘 살려주세요 아, 잠깐만 야 아야 잘못 본거 아니지 안녕 <웃음> 밥 먹고 할걸 젠장 조금만 하면 금방 끝나고 이제 방송 불량 뽑고 끝내겠지 그 다음에 밥 먹어야지. 했다가 지금.. 후.. 배고파 뒤집었네 감히 백만원이나 후원받아놓고 어? 지금 배가 고프다는 소리가 나와!! 아우 <웃음> 손가락 아파 어! 아이고! 아 비늘을.. 비늘을 칠해버렸네 내가 모르고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못지우나? 어, 어, 뭐라 그냥 그래. 대충 칠해도 손님은 이해해주실거야 애초에 손님이 있냐 이거? 아, 이거 할아버지 유품이잖아 근데 왜 작업하고 있는거야? 나, 나 혼자 열심히 만들고 자랑할려고 당장 때려쳐! 아무 의미 없어 그 요즘 유, 유튜브에 알고리즘으로 계속 뜨고 있는 거이 시계 구닥다리 같은데 왜 차고 있는 거야? 아 그거 아버지 유물이에요 그래? 이거 놔주라 그거 뭔지 알죠? 그리고 내 시계 가져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가 이거 열심히 작업해놓으면 오 음. 쓰레기인데? 어? 바위도 좀 칠해지는데요? 아니 이게 스프레 많이 뿌리니까 바위도 칠해지네? 아이씨. 쳐버리겠네이 스프레이 위험해. 아, 근데 이거 위쪽에 딱 조립하면 여기 덮어지니까 괜찮아. 안 보이겠지, 뭐. 안 보이니까 낙서나 좀 해볼까? 이거 맞냐? <웃음> 됐다. 어, 야, 되게 예쁘게 오, 멀리서 보니까 되게 깔끔하게 잘 칠해진 것 같아요. 그죠? 아, 다음. 아 이제 또 해야돼? 저 안쪽은 어차피 용에 가려서 안보이니까 대충 칠해 라고 하기엔 너무나 열심히 칠하고 있는 플레임이었다고 한다 내가 이 게임 다시는 켜놔봐라 진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악물고 하는데 야이 게임 추천하는 사람 죽일거야 아니 생각해보니까 아 용을 떼면 되잖아 이거 안 떼죠? 왜, 왜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걸보내주셨어요 할아버지! 분리가 안되잖아 분리가 안 돼. 분리시킬 수가 없어. 안 돼. 이 야. 다 했다! 아이고! 자, 이제 이거. <웃음> 뭐야, 여기 흰색도 안 칠해진 것 같은데? 왜안 칠했노, 여기? 똑바로 안 하나, 음. 플레이아 뭐... 뭐야, 야, 이건? 에? 네? 와. <웃음> 여러분, 금칠을 다시 해야 돼요. 초록색 그 칠한 부분을 똑같이. <웃음> 이렇게 아 이거 전체 다 칠해야 되는 거야 용의 몸통을 전부 다 칠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진짜로? 어 맞는 거 같은데 맞네 전부 다 칠하는 거네 이렇게 근데 이거 맞아? 어, 별로 안 예쁜데 이거는 레님 색상 맞아요? 어 맞아요 이거예요 색 이거 맞는데 완성본 잠깐만 보자 오 아닌 거 같은데 아 연두색 하... 이 부분을 칠하라는 거네 전체가 아니라 다된거 같은데. 아, 용이 이상해졌어 어떡하냐? 다시 칠해야 되나? 아, 여기가 지금 황금색 어, 이걸로 덮어 씌우면 되겠다 됐다, 됐다 이걸로 덮어 씌워 비닐색은 이걸로 하면 돼 덮어 씌우니까 티 안나잖아 색이 약간 연두색이좀 섞여보이긴 하는데 괜찮아 이미 망했어 이런데 칠하면은 아이고 색깔, 색깔 똑같네 색깔.. 발색은 똑같이 나오네요 다른 사람들 하는거 보니까 대충 칠하고 넘긴다고? 너네 그런거 말해? 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난 지금이라도 당장 넘길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이 원하는거 그런게 아니잖아 그리고 나도 나도 원하지 않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근데 정말 놀라운 점은 이 장면이 유튜브엔 한 5초 나올거죠 아닌가? 아닌가? 이런거 다 살리려나? 편집자님이 어떻게 맛깔나게 이거를 편집할지... 내가 가늠이 안 되네 <웃음> 그 노동요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어... 어...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바바바바 <웃음> 아니 왜 돌려도 돌려도 끝이 안 나는 것 같죠? 내가 봤을 때 용을 좀 잘라야 돼 용은.. 너무 쓸데없이 길어 무슨 지가 기차야? 어? 우리 용이 듣는다고? <웃음> 용 서운할 뻔 했네 조심히 얘기해야지 자 이제 비늘칠합시다 아이 이게 너무 진하게 칠하면 안되고 살살 칠해야 되네 아니 이렇게 개떡 칠을 해놓으니까는 소, 색이 이상하게 나오지 살살 해야되네 살살 살살 아,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비교를 해봐요 <웃음> 위쪽은 좀멋멋깔슬러기도 하는데 <웃음> 아, 뭔가 크게 잘못됨을 느꼈어 <웃음> <웃음> <웃음> 용 등에다가 뿔도 칠해야죠. 아, 어네. 오야뿔 멋있어. 칠해놓고 보니까 멋있어. 짜증나. 잠시 후. 아뿔왜 이렇게 많아? 이, 이 등에 이 가시 다 뽑아야 돼, 이거. 된것 같다. 자 이제 이거를. 소환을 해서, 아래쪽에 딱 붙여주고. 아, 서 퀄리티가 안 맞아! <웃음> 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가 않잖아. 이 선이 너무, 맞아, 이거? 애매한데. 아이, 내가 너무 완벽을 추구하는 건가? 그냥 대충 넘어가자. 자, 이제, 간단한 도색. 이런 건 금방 하지. 하고, 와, 여기 이제 디테일을, 됐지? 이제 불꽃같다 내 최선이야 이게 됐으~~~ 음에 들어 이제 이 짓을 또 해야되는군요 나중에 고인물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채색할것 같다고? 있어요 그런 모드가 지금 이거는 커리어모드여서 이렇게 안내서가 있는데 정말 자기 마음대로 꾸밀수있는게 있습니다 샌드박스모드가 이런거에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구매하고 진짜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수 있을것같아요 나는 아니지만 잘 만든 게임입니다. 오케이 깔끔. 음 되게 이쁘다 잘 나왔네. 아또 뭐? 됐어 됐어 됐어. 다 아. 불러와 꼬리 붙여 붙여 헤서. 아. 오케이 예상했잖아 이런 역경과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걸. <웃음> 어, 아이고, 아유, 아유, 아무 생각 없이 비늘을 칠해버렸네. 아, 이런 재기랄. 지우는 방법 없나? 이걸 다시 도색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록색이 다 벗겨지는구나. 미치. 그냥 해. 너무 만족스러워. <웃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용이야, 이거. 살려줘! 엄마! 아빠! 아빠! 아들 죽어요!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으면 이정도 디테일은 있어야 된다고 봐 그리고 나도 재밌어 근데 아무리 정교하고 잘 만든 게임이어도 힘든건 힘든거다 수발바라시야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유 다했다 이제 또 금박이 칠해줘야겠지? 아 돌부터 먼저 하네 돌은 여러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대충 합시다 이렇게 잘 보이는 곳은 디테일하게 하고 아 왜? 왜? 바위는 또다 잘보여 이렇게 다짐하니까 또다 바위가 다 잘보이네 이게 정말 사람을 꼴받게 만드는 게임이야 <웃음> 이래서 제일 빡센거를 먼저 시킨거 같아요 마음이 꺾일까봐 이래놓고 별 반개 모자라게 나오는거 아니야 부순다 나 이거 <웃음> 할아버지 유품이고 뭐고 다 필요없고 불태울거야 자 다음 다리 오, 다리... 도색 알톱도 그다음에 이제 금장 광을 내야죠. 이제 잘하시는 것 같다고요? 저 원래 잘했어요. 할 일이 개떡같이 많아서 그랬지. 미친 노가다의 반복.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다리를 붙여줍시다. 오잘 어울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를 탁 올려놓으면. 오. 좋아? 이거를 또 칠해야되는구만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웃으면서 할수 있죠 이 정도는 그죠 하나도 아려.. 안 어려워요 빨리빨리 하자 Later. 아 정정할게요 어려워요 아이 작업은 진짜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네 아! 아내 금색룡 초록 도마뱀으로 바뀌어버렸어 애가좀 오래 살다보니까 어.. 이기도 끼고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치과 갔을 때 나는 소리 같다고? 야 그래도 우리가 치과에서 가장 싫어하는 극혐 소리는 안 나잖아 휘에이 이빨 잘 닦으세요 아 나는 전동 칫솔을 왜 쓰는 지 솔직히 잘 몰랐는데 한번 사서 써보니까 이제 진짜 전동 칫솔 없이는 살수 없는 몸이 되어버려 그리고 제가 사랑니가 났는데 사랑니가 되게 잘 났거든요 빠듯하게 근데 보통은 이제 치과 의사분들이 빼라고 해요 왜냐면 거기에 칫솔이 안 닿거든요 칫솔질이 근데 전동 칫솔은 거기 갖다 대기만 해도 머리가 알아서 좌우로 이렇게 라라라라라 이러면서 흔들어 주니까 되는 것만으로도 자, 다 닦이는 거죠 그래서 사랑니 뭐 뽑을 필요도 없고 좋다 이거야 내가 왜 전동칫솔 이렇게 갑자기 그홍보대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동칫솔 진짜 한번만 잡사봐 후회 안해 진짜 난 이런 생필품 이런거 좋은거 있으면은 진짜 광고 잘해줄 자신 있는데 아무리 게임 유튜버라고 해도 우린 거의 대부분의 게임을 토크로 진행하잖아요 일상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런 때 은근슬쩍 제품을 추천해주고 어? 광고하면 얼마나 자연스러워 거부감도 하나도 안 들고 광고주님들 기다립니다. 광고주님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다립니다. 프라모델 광고는 안 받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막 프라모델 광고 문의 주진 마세요. 죽일 거예요. 이거를 참 올려주면 야와 너무 멋있는데 이제 머리만 남은 건가? 이 짓을 또 하라고? 아니, 대갈통 언제 나와! 사실상 그냥 열심히 일시키려고 유품이라고 구라친 걸 수도 있다고요? 선 넘었네, 진짜. <웃음> 만약 그러면은, 이 드래곤의 빈을 뽑아가지고 머리에 꽂아버릴 겁니다. 그 할아버지의 옛 친구인가 제자인가 했던 그 자식 찾아가가지고, 머리카락 대신에, 이거를 머리카락으로 쓰게 할 거예요. 얘왜 머리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피부 상태가 이러냐? 내 얼굴 같네. 씁쓸하게 말이야. 아 이제.. 오! 황금똥자 이제 엄청 쉬운 팔만 남았군요 팔과 머리 그치 어어 야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몸통 칠하는 거 없어 머리만 남았어요 머리 팔다리 여의주 너무 넓은가? 약간 그 반지의 제왕의 흑막 눈 같기도 하고 멋있다. 역시 이런 이런 맛에 피규어 작업 하나보다. 와, 진짜 얼마나 나왔다, 진짜 얼마나 나왔다. 머리통. 아 귀를 칠해야 되는구나. 눈이 파란색이야? 좀 별론데. 이빨 하얀색. 이안에 빨간색 또뭘 하라고 하하하하 <웃음> 아아 연병 하하하하 <웃음> 마지막까지 날 괴롭히는구나 우리 용대가리가 됐지? 됐어 됐어 빨리 꽂아 뭐야 또아나 진짜 이결 그래 이거 왜 안하나 했다 해야지 그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웃음> 자 다음 뿔입니다 너무 쉽죠? 끝부분만 칠해주면 되네요 아예 또동그런원뿔 모양이니까 또 하나씩 칠하기가 개빡치네 정말 쉬운 작업 하나도 없구나 <웃음> 금방 끝낼 줄 알았는데 진짜 눈물이 나나네 뭐야 여기 살짝 묻었어 뿔이 살짝 그을렸네 됐다 자 여기에다가 뿔을 꽂는 소리 좋다 개미의 장식! 겠다! 멋있어. 이게 내가 만든 작품이라니.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 이건 뭐야. 아, 자 적당히 해라. 하지만 이런 세세한 디테일이 완성을 결정짓지. 조금만 참자 플레임 다했다! 정말로 고지가 멀지 않았어! 할아버지의 유작. 완벽하게 복원하겠다. 자, 이거 어디다 놔요. 포걸이었어아 수염이네 와 여러분 제가 만든 프라모델이에요 <웃음> 보자 오옷 오리엔탈 드래곤 멋져 멋져 아주 훌륭해 마치 자연에 이미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한 자태로구만 에. 이게 잘 보이는 곳에다가. 어디? 트로피 케이스에 배치하래요. 여긴 진열대인데. 트로피 케이스가 아. 오! 오 이거 멋있다. 오, 예스 베베. 어우. 노력한 보상을 다 받는 느낌이야. 이래서 다들 프라모델 하는구나. 자! 이렇게 플레이해본 모델 빌더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아 <웃음> 잠깐 맛만 보려고 했는데 영혼을 다해서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프라모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꼭 구매해서 플레이해보시길 바라는 아주 퀄리티 높은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조작법이 조금 복잡해가지고 좀 어려웠었는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이제 막 이런 작업 욕심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보세요, 이 아름다운 자태를. 정말 멋있네요. 음. 마음에 들어요 마치도록 하죠 모델 빌더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늦과 종류 <목소리>